할로겐 사양으로 출고된 아이스 노랗게 빛나 촌스러워 보이는 할로겐의 색온도 변경과 함께 야간시야 개선을 위해 순정 LED 헤드램프로 변경하는 케이스입니다 가장 먼저 LED 사양 헤드램프입니다 하향등과 사향등이 분리된 4등식 타입이며 모두 LED 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서제 PD와 비교해 눈에 띄는 차이점으로는 라이트 베젤이 블랙으로 되어 있어 훨씬 스포티하고 세련된 마감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라이트도 새롭게 교체해야 합니다 LED 사양에서는 헤드램프가 아닌 하단 데이라이트에서 방향 지시 등 기능을 겸하기 때문이죠 순정품이며 2웨이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오토 레벨링 디바이스의 모습입니다 해당 부품을 장착해야 자동차 검사 시 합격 판정을 받으며 차고에 따라 라이트의 조사각을 상하로 자동으로 조절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 후 캡을 씌워 전원 및 접촉을 차단합니다 1포인트에 고무를 후 차량을 리피팅합니다 우측 쿠륜을 탈거하고요 오토레벨링 디바이스를 장착합니다 외부로 노출된에서는 콜게이트 튜브 및 전기테이프를 감싸 배기나 브레이크의 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였으며 홀타이와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꼼꼼하게 고정하였습니다 휠을 장착하기에 앞서 네열 그리스를 허브의 도포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범퍼 탈거 전마스킹을 꼼꼼히 차량 흠집을 방지해줍니다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하고요 좌측은 LED, 우측은 할로겐 사양 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광원의 변화로 인해 훨씬 밝고 시원한 시야를 제공하며 기존 클리어 타입이던 상향등이 프로젝션으로 변경되어 디자인적 통일감을 보여줍니다 할로겐에서 l e d 로 변경시 커넥터 형상은 동일하나 LED 구동에 필요한 배선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정 핀 삽입을 통해 작업하였으며 골게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를 감싸 꼼꼼하게 마감하였습니다 케이블 타이어, 홀 타이어로 깔끔하게 고정하였고요 기존 데이라이트를 제거합니다 할로겐에선 데이라이트 및 미등을 담당하는 램프가 LED 사양에서는 데이라이트, 미등, 방향 지시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순정 부품 및 순정 제어 방식이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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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성및조수성 모두 조사각이 제각각이네요 심포이라해도 조사각이 정확히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대로 출고해도 할로겐 보다는 훨씬 밝은 느낌을 주겠지만 제조사가 의도하는 정확한 밝기 구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부심 방지를 위해서도 조사각을 잡아줘야 하죠 조조로 확인한 조수성및 운전석 쪽 수치입니다 컨디션이 괜찮은 할로겐의 경우 통상 4만에서 6만 정도 수치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보다 훨씬 앞서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상황에 따른 라이트 구동 모습입니다 야간시야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때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전방 시어도 시원하고 밝게 비춰줍니다 비오는 날은 생온도 때문에 LED보다 할로겐이 좋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칸델라가 확연히 낮은 할로겐이 과연 LED와 같은 비교 대상이 될까 싶습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l e d 의세련된 색온도와 더불어 야간 시야 개선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작업이 된것같습니다